아 시가 이렇게 나한테도 썼야 아는거지 야 너가 너 요주의 인물이라는걸 아는거야 아 그런거야? 어 그런거지 야 너만 죽이면 이긴다는 걸 알고 이제 너한테 써준거야 얘네 어디서 뭐함? 왜 안옴? 뭐함 얘네 거점 안오고 야 얘들아 와줘 우리 안 하고 불쌍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와주니 얘들아 우리 아나 너무 불쌍하다 야 우리 아나 개불쌍하다 어? 세현이 말하네? 야 얘네 마이크하네? 이단 해줘야겠다 어? 야씨야 야, 겐지가 자 잡아줘라 얘들아 어 잡아줘 빨리 나이스 야 우리 아나 너무 불쌍해 얘들아 가끔 봐줘 우리 하나 진짜 개불쌍 오케이. 오케이. 위도안 위도 보여 야 용검이다 야야 야, 거점 봐줘 거점 오케이 오케이 야야 아, 야, 아는 거지 야 너, 너가 요주의 인물이란 걸 아는 거야 아 그런 거야? 어 그런 거지 야 너만 죽이면 이긴다는 걸 알고 이제 너한테 써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니까 너가 이제 3인분을 하면 돼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너가 너가 3인분할줄 알고 너한테 쓴 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응응응응 파이팅 응, 응. 파이팅 파이팅 아이스 오케이. 아 우리 디번니디버이메카 타셔야죠 메카 타셔야죠 제가 궁법으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야야 아, 죽지 말고 야야야야야 영웅놀이 하지 마 영웅놀이 하지 마 넌 영웅이지만 영웅 놀이는 안돼 야 내가 야 발키리 켰어 발키리 켰어 발키리 켰어 야 거점 와 거점 거점으로 거점으로 들어와 얘들아 얘들아 나의 힐을 거점에서 같이 받아 그래 그래 그래 야힐베딩저 겐지 친구 잡고 야 메르시 메르시 조지고 메르시 메르시 조지고 야, 야 안되겠다 야 메르시는 볼, 보내자 야 우린 자비로우니까 나이스 보셨죠 얘들아? 이게 바로 육아워치입니다 야8발 x 하던 겐지 봤죠? 테테 대 바뀌는거? 나이스야 어떡해 야 기깔나게 메르시를 잘랐냐 야 겐지야 니힐벨리나 네 사려라 조심해라 야 뒤에 겐지 개피야 야 야야 야, 뒤에 겐지랑 자리야 개피야 야야 야, 겐지야 내가 해줄게 야 여기 집안에 뭐있어 야 집안에 뭐있어 호그야 야그 안에 뭐있어 그뭐 얘들아 다 빠져 다 빠져 다 뭐있어 얘들아 야 호그야 호그야 호그 호구 아저씨 고양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, 너, 너가 없으면 우리의 거점이 야 라인 잡자 나이스 들어와 야나 이거 괜찮데 뒤질 것 같거든 야 우리 힐러 없어 우리 힐러 없어 야 니네 잘 버텨봐 야그래 나노 죽어 죽었거든 우리 나이스 야그래 거점 잘 봐줘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도 1베님 제도 1베님 제도 1베님 그리고 내가 훈글을살린 나이스 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 야 자포 화이팅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얘들아 이게 바로 육아워치야 <웃음> 야 힐러 장애야 육아워치를 잘하는 거야 육아워치 얘들아 우리 탱커님들이 왼쪽을 가셔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? 어, 왔어, 왔어. 어 우리 탱커님들이 왼쪽을 가신대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해야 우리 디바겐지가 함께 잘하고 있거든? 우리가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주자 우리 호그, 호그 호그 호그 오빠 디바야 터지겠다 야 석양 뭐벌소 석양이야 그런 거 아니야?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야 우리 힐러는 궁다 있거든? 그만큼 너희들이 많이 맞았나봐 <웃음> 그 이상으로 때려줘 야 근데 디바 저기왜 아직도 살아있냐? 나 진짜 의문인데 야 디바야 너거기손 혼자 뭐함? 내가 살려줄게 겐지야 아 내가 죽음 내가 죽음 내가 잘못했어 야야 야, 쟤네 겐지 궁 빠짐 야 겐지 궁 빠짐 야 겐지 궁 빠짐 이제 우리가 우리 겐지가 궁 쓰면 돼야 쟤네 라인도 궁 빠짐 야, 내가 3명 어, 오케이 오케이 세명쓰어져야야 야, 여기서 겐지를 따고 그리고 우리 야야 야, 우리 우리 우리 겐지. <웃음> 어, 하고 있어, 하고 있어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이거 내가 살야야 잠깐 왜 오늘 탱커님들. 야, 아, 야 내가 받은. 야야 야, 괜찮아 내가 내가 나노 나노 공 버프 줄게. 나노 공 버프 줌. 기다리 기다리. 나노 공 버프 줌. 아, 야 살림 살림! 세연아 살림! 세연아! 넌 아직 3인분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리하쩔! 야 뒤에 저거 뭐야? 폴짝폴짝 폴짝. 야 내가 내가 스틸했어! 야이거내 잘못이야 내가 스틸했어 내가 스틸했어 <웃음> 이거 이거 난 알아 나는 나도 안할 해서 알아 나 일부러 존나 위로 떴거든 존나 위로 떴거든 근데 있잖아 약간 내가 성격이 급해갖고 0.5초 만에 안주길래 내가 공 버프 주려고 니한테 날랐어. 그랬더니 내가 받음 이거 내가 내가 스틸함. 야 자폭 나가신다. 야야야야야 정크래야 소경 오른쪽 소경 오른쪽 소경 잔다 소경 잔다. 나이스. 아나 언니 최고. 야 뒤에 겐지가 나 개팸. 야 겐지가 개팸. 나이스. 멋있는 친구들 얘들 네, 저... 고생했어? 다들 행복 어찌하렴 아나 이거 파 받았으면 좋겠다 세원아 너 그리고 야너막야너막야 감사도 할줄 아는 친구가 욕부터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! 야, 내가 아, 아, <웃음> 야 내가 뺏음 나이스 야 내가 뺏음 나이스 이야 야 이거 왜 나온? 도대체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다 야야 야, 하이텐션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략이야 야 솔직히 처음에 야 세연이가 막어막시씨시 하고 있었잖아. 내가 텐션 높여줬잖아. 얘들아, 얘들아 행복하지? 수고 수고. 유가치 개 잘하지. 나 이렇게 올렸어 점수. 내가 잘해, 내 실력은 없는데 빠른 애들 이렇게 멘탈 잡아줘가지고 멘탈 잡아주면서 올린 진짜로. <웃음>